60대 에서도 좀 날씬한 편인데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배가 지금 170에 음, 허리가 35편이 입은 36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여기 짧아요. 밑이. 이걸 미디라고합니다미디라 그래서 그냥 작고요. 뒤가 남아가지고 여기가 여가 여울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는좀 차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앞를 보면은 이앞를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달아냈죠 이렇게 사업사상은밑디가 짧아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미이 짧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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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옷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옷이에요 근데 제가 밑단을 수선하면서 나무로 옷단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낸 겁니다. 그럼 옷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하고 옷을 지금 정상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하고 옷을 올려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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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질거예요 파도처럼 노을이 져요. 근데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방법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뒤를, 뒤, 뒤에 엉덩이 쪽에를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엉덩이 쪽을를한반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올리니까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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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있는 여울이 제가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이 곡선들 좀살을 하면서 재단할 때 아주 어, 조금이에요. 한 벽지 한장 차인데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좋은 건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정의자 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이 잘안알려 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 가지고 따르켜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어, 일월로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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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서 고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 신사고 바지를 이 바지는 기성복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옷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성복을 그냥 입으면 은 옷이,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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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잘라낼 거고요. 여기 이제 잘라내는데 접을 자리 나중에 끌어서 이게 이제 8인치에요 기장 보기.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씩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CG 2인치를 주고 반씩 잘라보면요이 원단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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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는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위중으로 박아져 있는데요 위까지 다 박아졌네요 사거리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도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 될 거니까 그거는 다 뜯지 말고요 송곳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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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가 나니까 제가 포항을 껐습니다 지금. 포항을 끄고 하다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이에요. 두 줄이잖아요. 여기두 줄이고 여기가 한 줄이고 그럼 두줄 쪽은 위에서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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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아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고요 지금 제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5인치 지금 아까 그박힌선을 보니까 4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좀, 저는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한 여기에서 제가 재단 하는 데서 보통 기본이 4인치 바인데 5인치로 밑이 조금 짬도 되니까 아니에요 5인치 안 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비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그런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의 상 정도 해주겠습니다. 애좀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항상, 가위질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몇 조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량 줘서 이 정도는 천에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천에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 할 때는요 그냥 콱눌러버리 말고 가위가 이거 휘어봅니다이게할 때는 그냥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에는 1cm만 되는 거예요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충 돌려놓으면 안됩니다. 이 선대로 딱 돌려놓으면 됩니다. 딱 나도 맞죠 이만큼은 지금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 맞습니다. 크고 좋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맞춰주고요. 제가 반일치도쳐낸다 그랬죠? 10인치 반, 이거 8인치 반이기 때문에 7인치 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선을 자연스럽게 빵한대다이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좀 완성선인데. 반인치를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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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선은 아니다 는 겁니다 응? 그래서 가위질은 쭉 여기서 일자를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쭉 잘려 놓으면 이렇게 짤때는 밑에칠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칠안 보고 하, 하다 보면 한쪽만 잘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가위질을 정확하게 한가 가위 끝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위질을 하려면 좀 힘들 거예요 끝이 너무 나온 것 같아요. 좀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지금 이렇게 화판을 보면은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제가 재단하면서 밑에만 할 거예요. 여기가 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 겁니다. 저 위에는. 그래서 한가지 재단할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 자를 대야되죠여기 지금 1cm로 박혀 있던거예요 그러니까 뭐시작 그런거 신경쓰지 마고요 반인치 줄일거니까 여기에서 무릎선이 여기다그 있죠 무릎선이 바지에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쳐내도 될것 같아요. 자를 대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남는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쳐내면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정도 그 예민한 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좀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쳐내겠 있습니다 복순으로 약간 좀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 때는 잡고 이정도만 쳐내도 이제 5mm 칠때는 맞춰서 쳐야 되겠죠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단은 다 끝났고 뭐할거 없네요 어바로 붙여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은 기성복 재단 했을 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 은 고쳤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 <웃음> 피판이 좀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잡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잡고, 이렇게 잡고, 쫙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면은, 이게 정바위에있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아놓고, 다리면서, 박아가지고, 다리면서 쫙 당겨가지고, 박고, 다릴 때 이렇게 딱 당겨서, 다려주면은, 옷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이건 지금 이게 어미. 오어라고 쳐갖고 박아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박아가지고 왔고요 여기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허벅지좀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 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은 항상 여기를 다려서 쫙 늘려줘야됩니다. 피파 늘려줘야 됩 그리고 피파은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피파는. 여기를 안 늘려주면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들어갑니다. 항상 이기 늘려가지고 렇게 조점됩니다. 옷을 다릴 때는 그래서 재봉선을 네개를한 군데 잡고요. 옷을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인데 요력입니다 네,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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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길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밀지 말고요. 여기서 밑으로, 옆으로, 길어줄 때. 이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는. 아, 다리 미질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리주는게 아니에요. 이건 잡고, 앞에 이 벨트선 있죠? 그 앞에 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안 맞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안맞습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거든요 여기까지 펴버려요.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거이고잘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빤듯하게 놓아야 돼. 이제 일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게 뒷주머니를 네.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것을 올리면서 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너무 쭉 당겨 보면 안 되겠죠 이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힘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어서 반듯하게. 아, 곡선이 나와야 되니 곡선이. 네, 곡선이. 이게 좀덜 나오는 편인데요. 약간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다리으면 이걸 이렇게 세 겹으로 해서 딱넣고 안에 들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제공선을 마치고 아이롱을 먼저 아이롱 먼저 위에다 놓고 가면서 만져보면은 아 어디가 뒤가지고딱 만져보면 압니다 아이롱을 밀지 말고 약간 들면서 하는 거예요. 반테도 안하잖아요 지금 전암면 이렇게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장안에 칠해싹 깨줍니다 아이 누르면서 지금 반테도 안하죠 이게 잘 안맞았다는 얘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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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릴 때도 좀요령이 있습니다. 잘 다릴 때 그냥 다리면 스팀 아이론이라 금방 안 되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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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이 반등이 똑같이 떨어져야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 이제 남자옷하고 여자옷하고는 다른데, 그 남자옷은 킹크세라 그럽니다. 킹크세 그말 영어로 킹크세라 그럽니다. 일본말하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양이 남아요. 재단할 때게 이쪽은 4분의 1을 더 쳐줘버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요점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요. 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지금 뒷판도안 쳐냈거든요. 보통 다 쳐내는데. 뒤에가 많이 울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를 뒤를 지금 저같은 경우는 히프가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분의삼정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쳐서 어비가 이렇게 붙었어야 돼요. 가지고 입어봐서 울려는 내릴 거예요. 양복 바지라 그래도 제가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수련형 바지나 입고 옷을 고치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옷 고치는 사람이 깔끔하게 잘 입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를 신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는 이렇게 아이돌 감은 없어지죠. 초니까. 이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부마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근데 이렇게 보면 노을이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에도 보면은,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패스포트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도 벌어지지 않고. 괜찮죠? 이 정도면,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이 정도면 많이 쳤다. 고기 좋습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 지금 이 너울 짓는 것이, 기판을 8분의 5정도를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맛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깜빡 이 정도 안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안 쳐놓으니까 약간 좀 너울이 가잖아, 이렇게. 이거 좀 쳐냈어야 되는데. I'm going c a m e